준비 야. 해야겠지. 자, 핫픽스. 오. 해야겠지. 자, 핫픽스. 데이터 리코딩. 개신 원투 쓰리 차차차차 오우 정 시네. 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빈대방렬 개시 어그로가 떨렸군요. 그건 제찬상입니다만티를 조심해야죠. 야. 제게 모욕감을 주시다니.